시사조커 TV의 퇴근길 시사입니다. 아 오늘은 또 무슨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 음 오늘 일하면서 틈틈이 그 뉴스를 좀 봤는데, 잠시 잠시 봤는데, 지지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우리 문투 지지율이 지금 45% 그리고 지금 용당 윤석열이 41% 근데 그것도 많이 나온 거야. <웃음> 제가 봤을 때는 가까스로 40% 대를 만들어 주는 것 같고, 그 밑으로 가면 이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더 잡을 수 없거든. 당선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30% 대로 떨어진다는 거는 내려가라는 얘기거든요. 역대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퍼센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목에 막 이만큼이 껴있냐고 네. 아무튼 지병이 있어요. 목에 관계된 게. 예전에 음악할 때뭐 성교 다 치고 또 5년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소리 안 나오고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뭐 식도염이 심해서 성대를 건드려 가지고 소리를 한 6개월 동안 못 내고, 뭐 이런 복잡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또 목에 관련돼서 운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쨌거나 계속 얘기를 끌고 가 보면, 우리 오늘 그 석열 형이 이제 뭐 41% 나오는 거고,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41%를 찍은 사람 중에, 에 그, 뭐랄까, 27% 에 해당하는 사람이 근거를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모름. <웃음> 내가 왜 저서 그 윤석열이를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다라고 근거로 어 41% 중에 20몇 프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근거가 모름이에요. 이 정도쯤 되면 사실은 그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진짜 완전 그 뭐랄까 판단력 오류 상태에 빠져있다고 봐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불행하게도 그분들이 시니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노인네들 그분들을 뭐 표만 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언제나 이제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다발입니다답발뿐이고아 답답할 답답할 어떻게 내일 모레 퇴임할 사람 그 지지율보다 어? <웃음> 지금 당선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대통령 할 사람 지지율이 더 낮아. 그리고 아주 그뭐 청와대 그뭐 수석실 이쪽을 완전히 그냥 검찰로 도배를 했더만 이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그 검찰청이 윤석열의 방이 청와대로 옮겨간 거고 그 주변에 에그 참모들이 전부 검사들이란 얘기예요 걱정입니다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직은 수사권 분리가 <웃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한 4개월 동안은 직접적으로 작전을 많이 짤 거란 말이야 그리고 누군가를 또 어? 그 기획수 하에서 묻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무서운 일들을 한동훈과 윤석열과 그 패거리들이 그짓을할 텐데 그 윤석열이 말하는 일반적인 시스템 참 뻔뻔스럽더라고요 뭐 내가 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다된다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잘제 어 이야기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석열을 2년 넘기 힘들다. 느낌 들고 조만간에 아마 2년 안에 내려올 것이다. 그게 사실 꿈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2년 동안 엄청난 레임덕과 비판과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성향을 보세요. 절대 안 내려온다.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고 그 버티기 위해서 아마 각종의 푸가 정치를 실행할 것이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다 아, 그포압을 막아낼 수 있는 네, 정치적 방어막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국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국회도 지금 민주당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대위가 가끔씩 똥볼을 찬다고. 이게, 일관된 전략전술 정책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똥꼬를 쳐다보면 특히 박지현 요새 이 친구가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실수인지 아니면 한계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문제가 커요 이게 그냥 비대위장이라는 이름 즉 그것도 약간의 이준석 신드롬이 야그러니까뭐 이준석도 젊은 애들 가지고 이제 막표 먹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젊은 여성을 비대위장으로 앉혀놨는데 사실은 정치 경험도 없고 정무적 판단도 없을 것이고 또 나름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기반으로 한 판단력이 전부일 텐데 그 판단이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판단을 옳게 내리는 게 일반 정치인들도 정치 인생 한 10년, 20년을 겪어야 겨우 정우적 판단을 하는데 박지은 비대위장 같은 경우 는나이도 2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쉬운 일은 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버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뭐 이렇게 우리 아군 진영이 자꾸 이제 균열을 만들어내는 그런 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재명 고문이 드디어 개항을 응? 원내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응?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원내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반 윤석열 전선의 최고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에, 딱 틀어지고 네, 저는 근데 뭐 윤석열이 싫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나라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뭐 무조건 뭐 공격하고 위러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네, 이 친구가 진짜 우리 서민이나 민중이나 국민을 향해서 못할 짓을 할때 철저하게 막아달라 뭐 괜찮게 은 하면 뭐 협치할 수도 있지 협, 협치 그런 말 싫어하니까 동의해줄 수 있지 근데 지금 하는 짓거리를 봤을 때뭐 그런 가능성은 0% 아닙니까 <웃음> 지금 저기 윤석을 출근할 때그차 맞고 난리나서 지금 1시간 정도 정체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일반적인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고민을 하겠죠 아이고 어떡하지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런 고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용상결은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출근할 때 니들같이 서민들은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런가도 난리야? 이런 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그 검찰 수장으로 있다가 바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 권위의식이 쩔거든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그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비해서 너무나 넓고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정리해보면 문서결의 지지율이 우리 문투 지주율 보다 낫다. 이것은 어, 취임덕, 조만간 레임덕을 예고하는 것이고 에, 그것은 아마 5년의 임기를 다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근거가 될 것이고 그 5년간의 폭정에 맞설 수 있는 대항 세력들은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도 또한 단일한 전략과 전술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들어 나갈 사람은 바로 우리 이재명 후보데 이재명 후보가 다행히 원내로 들어갈 길을 결정했다. 이것은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서울시장 선거 송영길 후보가 그 다음 어 경기도지사 선거 김동연 후보가 승리한다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어, 윤석열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 나름대로의 재발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정책을 펼쳐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윤석열은 그런거 안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에, 바로 그 독재적인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충돌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사실. 아, 너무 나갔는지 몰라도 아마 그 부분 제압하려고 개업령도 불사할 것이다. 저는 거기까지 갑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파워의 개업령이 내려지는 순간 파워의 무게가 이제 행정부, 정치인들의 세계가 아니라 군부로 옮겨지는데 이건 와 생각하기도 싫은 그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기로 다시 시대가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까지도 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무서운 거죠 다시 엄청나게 제가 너무 나갔는지 몰라도 어 이렇게 내려앉고 물러서는거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박근혜도 사실은 계엄령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이제 실패를 했지만 박근혜하고 윤석열이를 비교해보시면 윤석열이는 더단무지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는 사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상황이 또 벌어질 때 그것을 수습할 사람도 바로 내의 지도자인 국민이 필요한데, 네, 여러모로 네, 이재명이라는 존재의 이되었 네, 유선민 대항바로스의 굳건한 자리, 합은필요한 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눈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저쪽으로 가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50%의 우리 예, 국민들 잘못된 선택을 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이게, 이게 절대적인 임무다. 예, 그래서 유튜버들도 저는 유튜버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고 예, 세력이 있는 유튜버들도 자기 지정 방송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반대신형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다시 방송의 카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국민이라도 깨어나게 해야 돼요 각성을 시켜야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모가지를 뭐 쥐어 쥐고 있는 사람을 자기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얘기는 그사람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그 판단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컨셉도 이제 조금은 옮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 다음은 이제 한동훈의 문제인데요. 한동훈과 정호영한덕순이세 사람의 문제를 함께 봤을 때 가장 크게 낙마를 시켜야 될 사람은 바로 아닌 왜냐하면 그 지금 검찰 지배 체제를 와, 어, 완결 지을 수 있고 그 트라이앵글, 윤석열, 검찰, 법무부 이런 식의 이 트라이앵글이 완성되는 정점이 행동원이기 때문에 이인간를꼭 낙마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언론도 저쪽 편이고 그것이 국회에서 국회법적으로 어떻게, 뭐, 국회,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정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강행할 수있다죠 그래서 우리는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밖에 없다. 걱정이 되는 것은 윤석열이는 여론은 나가리고 필요 없이 깔고 넘게는 그런 후한 위치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갈 가능성.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황을, 그리고 최소한 수사를 받기는 해야 되죠. 아니, 뭐, 낭화 어쩌고를 떠나서 지금 정교, 그, 조국 교수님 집안의 그 문제, 걔들이 이제 그 혐의를 부여했던, 혐의를 씌웠던 그 상황이랑 너무도 비슷한데, 왜얘들은 그냥 빠져나간다고 압수수색도 받고. 수사도 받고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대적 알림이 필요하다. 정보 제공도 필요하고 유튜버들의활동이 필요하다. 좀 그.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보니까 그 김용민 TV에서 김용민 TV가 사람은또 왔던데 세 사람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웃음> 아유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많진 않은데 이렇게 달아주시는 것도 피곤하죠 하루가 그런데 우리 서민들 삶이 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민들은 우리 국가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야.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한 생활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좀 제가 열심히 하나봐요. 지금 많지는 않지만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방송 동접자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일반 시민에서 이제 유튜버로서의 변동. 에, 이렇 변화, 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덕분일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나가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뭐, 제 방송은 꼭 라이브로 뭐,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운전 중이라, 에, 그냥 저도 힘 컨텐츠 생산이, 아, 편집하는 거 너무 힘들어 물론 이제 이거 다 방송 끝나면 자막 편집은 해드려요. 왜냐면, 하 운전 중에 얘기라 잘안 들려고 그러거 이런 방송들은 이제 제가 자막은 치는데 그것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힘들어 세금 노가다도그 정도 성의 없이 뭐 방송하겠습니까? 아 어쨌든 어디까지 했나? 한동훈, 한덕수 얘기하면서 를 한동훈을 어떻게든 낙마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한동훈의 낙마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윤석열의 검찰을 이용한 폭압 그 지배의 마지막 정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라인을 깨줘야 되는데 그 라인을 깨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걸 깰수 있는 방법 가능성은 50%밖에 안 되지만 예, 여론전을 펼쳐야 되고 그 여론전에서 유튜버들의 단결 그래서 유튜버들의 연합 그리고 변위자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거 전에 이거는 진보대 보수의 대결이 아니다. 그야말로 예전의 칸세, 민주대 반민주의 그 전쟁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철저하게 반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권을 유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수, 중도 세력들과 함께 그런 여론전을 함께 펼쳐나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변재 씨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속이 시원해. 그래. 그래서 일정 부분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을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의 정점을 끊어 놓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하다. 그런 여러가지의 힘들이 아마 이 지선에서의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점수평가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 오늘 짧게 퇴근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가고 오늘도 댓글 남겨주시고 참여해주신 소중한 지금 이게 안보여요 그분 이름이 잠깐 넘어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에, 매일매일 방송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시, 퇴근길 시사 방송을 어쨌든 음, 가급적이면 음, 안전한 선 내에서 왜냐면 하 내비게이션 키고 운전을 하니까 가급적이 거의 면카메라 보지 않고 앞을 보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한분 제가 집에 가서 어 그분이 누군지 좀 이름을 파악해서 성함을 파악해서 감사하는 댓글도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어, 제가 오히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하고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혹시나 제 영상을 나중에 보게 되면 저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꿈은 많이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 구독과 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조커로 이름을 바꾸고 아직도 일주일이 안됐는데 느낌 좋습니다. 네 오늘 퇴근길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